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더블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동대구역 부근의 모델하우스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물론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모델하우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하고 또 아파트를 계약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자료용으로 모델하우스든 상가주택이든 모든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댓글에 보니까 뭐 이걸 제가 막사라고 좋다고 올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의 댓글까지도 일일이 제가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전부터 본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계자의 얘기를 암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어요? 네뭐 예, 있는 것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네. 되죠. 보고 어차피 내부 아, 제가 저는 이제 투어만 하고 네. 선생님이 설명을 꼼꼼하게해 드릴 거니까 아, 그냥 있는 것대로 그냥 쭉 한번 보시면서 얘기만 대강 해 주시면 돼요. 네. 예, 무슨 타입에 뭐다 뭐 네. 뭐뭐이 정도 정도면 네. 뭐 신발장은 대부분 동일하고 네, 그렇죠. 여기도 뭐 양쪽으로 똑같죠. 이건 유상이고 저희는 유상이죠. 아 이거 유상입니까? 이 네, 안은 유상이에요. 어... 자동 아니네.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아. 30평이거든요. 제가 30평, 34평, 49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30평 타입이에요. 음, 분양평수는요? 평수. 8스 타입이 아이고, 예, 그러면. 그런... 아, 79로? 네. 이것도 지금 붙박이상는옵션이요 이상 이상이에요. 에어컨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저 어...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직접 찍으시 그게 좋아요. 설명을 아, 해주고 올리실 거죠? 아니 유튜브입니다. 아유튜브라 하실 거예요? 예. 요새는 내 내부... 찍어가셨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야는 이상이고. 예.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일러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센트리꽤 넓어요. 그렇네요. 네. 좀 깊숙하게. 예예. 아무래도 30평대가 아니라 저희가 학군이 수성과 학군이다 보니까 네. 신혼부부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음. 지금 에어컨은 대부분 다유상이죠 다 예. 저희가 다 유상이라고 시면 돼요. 100% 100%까지는 아닌데 바닥을. 우리가 생겨봄. 이것도 유, 이건 유상이고요. 네. 저기저기 저기 그러니까 기본은 자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도기 여기. 여기, 고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본적인 네, 여 조명은 유상이고요. 조명도 유기여 유상. 근데 네. 네, 조명 기기본 조명은 따로 있어요. 여기, 음. 뭐 그냥 일반 조명이죠. 고객 기본 조명이에요. 음... 아트월 마찬가지. 아트월 유상이에요. 이것도 유상이고 네. 기본은 벽지고. 기본은 벽지.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건 다 일이죠. 네, 이거는 유상이고요. 다, 네. 다 유상 타일이에요 음... 지금 싱크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싹다 들어가는 유상. 옵션 유상으로 들어가고 네, 뭐 상구나 엔진 레드스터 요것도 이상이고 음 그러면 예로 들어가죠 인조대리석 네. 음, 이것도 쉽게 세척기도 플러스될 네. 것이고 그죠 예 기본은 수납장으로 들어가고 음. 문은 이제 슬라이드로 내리펴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음... 이것도 기본은 이제 요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 장이죠. 아, 장은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장은 만들어주고, 문은 안, 다, 안 달아주잖아요. 예, 예 문은 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냉장고, 예. 냉장고 장으로, 예, 음. 장으로만. 네, 장으로만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뭐, 그래, 작다는 느낌은 안 드네. 네, 여기가 아무래도, 네. 조각 복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빠졌어요. 요새 주복이 워낙 많잖아요. 예. 주먹은 들어가면 좋거든요 이것도 유상 입니까 고거는 무상 이에요 <웃음> <웃음> 자동건조이 자동이죠 네, 자동 요걸로 참고 하죠 이것도 설명 잘하는 분들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음. 근데 설명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죠 네, 예. 그 마찬가지 시스템 유상이고 거의 뭐 100% 다 유상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것도 다 유상이에요. 아, 그냥 주는 게 없네. 아, 그냥 보니까. <웃음>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어째. 예, 드레스 옆쪽으로 해서 드레스 옆쪽. 네, 이 유상이고 이 안에는 이제 예를 보시면은 1 0 0 있어요. 팔사는 안방에 욕조가 있고 네. 이것도 지금 안방이잖아요. 똑같은. 네. 그 욕조가 없잖아요. 아 욕조가 없고 있고. 팔사는 네. 있고 여기는 네. 없고. 드레스룸 수납공간은 잘 빠진 것 같은데. 장으로 지금 타금 빼고 다금 지금 지네요몇타금있는있요데요 타입은 금지아 지금 지는지가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여기지에 지금 지 타입. 가지, 아, 어, 올라가시면 팔사가 있거든요? 팔사는 두개 있고. 네, 요거는 네. 하나 타입 하나밖에 지금 음...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남양이 어디 쪽입니까? 지금 열를 보는 게네 남양 이쪽이에요.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7구 남동이나 남서향이 되는 거죠? 어이 같은 경우는 남동이나 남서향 정도 된다. 예예. 칠구만 예. 음, 그렇고요. 8사는 팔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음. 8사비타입만 정남향이에요. 그러니까 음. 태우형이죠? 정남향 요요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 정남향이고 나머지는 다 남동 남서향이 있어요. 음. 84A가 나가잘 나갑니까? b 가잘나갈까잘 나... 나가서 84A 유니트는 있고, 음... 밑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3 0이라 조금 디자인은 좀 틀리겠죠. 네, 디테일은 있죠. 아무래도... 음... 밀르신 말정으로 이것도 또옵션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네, 다 그대로. 유상은 유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문동 음, 중문으로 그대로 동일한고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여기는 화장실이 여기 나눠져 있어요. 습식 건식으로. 음... 그리고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있는데. 요새 다 그렇잖아요. 네, 요새는 트렌드가 좀그렇서 되게 네. 대 제가 현장 쭉 가봤거든요. 사업피 음, 중요한 건 돈입니다. 저희는 6억이 네. 안 넘어요. 5억이 안 넘으면 좋은데.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저희는 이게 네. 유상이긴 한데 매립형이에요. 음... 근데 저희가 딴거 유상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는 야는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이걸 안 하시게 되면 이게 다 벽이 다 붙박이장이다 보니까 요 정도는 넓어져요 방이. 음, 아이 매립을 사용하게 되면 방이 매립. 좀 넓어지는 효과가 매립. 있다. 매립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이게 뒤로 밀리니까. 음 병만 네. 있으면 되니까 방이 좀 커지죠. 네. 음 그래요. 에어컨도 당이 다 유상이고 음 그렇지 그래서 파고드니까. 요방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 팬트리 이쪽에 있어요, 사장님.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웃음> 아. 이쪽에 있어요. 색감을 동일하게 해놓니까. 으아 밑에 그쪽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아 대부분 기억하시면... 그쪽에 자리 있거든. 아, 네. 바닥 마찬가지로 다 유상이고. 네. 여기서 아까는 두 방이장이 이쪽이었잖아요. 네. 이쪽 네, 그렇죠. 있으니까 야가 없으면 이제 밀리는 거죠, 이쪽으 음...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그렇죠. 그 차이니까 그래도 야가 매립이니까 해놓으면 깔끔하기도 하고 네. 공간 활용이 잘 돼요. 좋아하세요. 아, 그렇죠. 음. 오, 왜 이러지? 여기는 지금 동향이 어찌 되는 거죠? 야도 똑같아요. 남동남서향에 있어요. 음, 여기도 남동 남서. 네. 빨갛게 된 부분이 저희 이짜요 타입인데 예. 남동 남서향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음. 도우시죠 예. 어이. 아 그래, 요 에코는 안 틀어놨네. 보통 틀어놓는데. 에코안 틀었네요. 예. <웃음> 아, <오, 남성님. 웃음> 이또 장이고. 다 유상입니다. 오늘 네, 짰다. 네. 아 공간 활용도는 <웃음> 좋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게 또 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음. 유상이다보니까 다 이게 할수 있거든요. 방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음. 기저 드레스룸 같이. 근데 그래서... 요새는 공간 활용도를 좀 많이 찾아요. 음. 활용도가 좋겠다는.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하세요. 다 요즘 트렌드가 최대한 독박이장을 네. 많이 놓고 공간을 활용할 수있게요 일자로 쫙 짜시는 분도 있고. 네. 옛날에도 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막. 네. 그게 더 나쁘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타워형이 자꾸 되니까 그런 음. 공간들이 많이 부족니요 예. 그 밑에랑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음. 좀더 넓다는 거. 음. 아 부부 욕실에 네. 네, 욕조가 더, 있어요. 욕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아기들 키우는 입장에선 욕조 있으면 더 좋기도 좋거든요. 네, 예, 그렇죠. 편리하죠. 예. 굳이 욕조가 바깥에 있으면별쓸모는 없더라구요 음, 그렇죠? 마찬가지. 네, 예. 조금 아이보리 색깔이 죠가지지마 그렇죠. 아, 아, 네, 그렇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가 마찬가지. 마찬가이마찬가가지마찬지마가지가지가지 마찬가지. 구가지가지마찬가 직접 하세요? 그럼 직접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음, 저희도 유튜버로 <웃음> 많이 다녀갔는데 네. 대국분들을 사랑하시던데 아... 그럼 어디서 다 다녀갔어요? 경기 서울? 네 경기 서울에 그 유튜브 방송한다고 뭐 이거 사러 오겠나? 아 근데 주차사들 전화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경기 서울에서 저동대문역 주변이기 때문에 다시 입니까 왔어 W역 세권네 많이 와요 자꾸 문 열어보게 되어어 <웃음> 뭐 안에 내부는 네 뭐잘되있겠죠 예. 당연히 요새 뭐 대명이나 서도 가봤는데 좀 특이하게 되있더라고요이도동일한 어, 비슷해요 좀특이해 호불호가 좀 음... 많이 되어죠다동일할게고 네. 들어가자마자 뭐 뭐, 퍽박이는 마찬가지로 내립이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은 화장실이 세 개입니까? 두 개죠? 화장실 두 개예요. 네. 음, 이런 식으로 자탁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네, 그렇죠. 수납장 형태로 이 문을 여다지로 바뀌고안 바뀌지만 네, 주방이랑 네. 이 보조 주방은 아니죠? 아니에요. 메인 주방입니까? 예예. 그 예. 어, 보조 주방 같죠? 예. 어 세컨 주방이 알고 메인 주방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허브로 갈리겠네. 음. 아나 주방이 또 이쪽으로 또 있고 이게 메인 주방이 아니고 세컨 주방이죠. 이게 저희가 다이상이에요 얘랑 얘랑 문이랑. 만약 이걸 안하시게 되면 네. 여기까지 없어요. 없어요. 뻥 뚫렸어요. 음, 문이 없이. 네, 이게 이상이기 때문에 안하시게 되면 문이 없거든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해요. 음. 뻥 뚫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구경하는 집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여기가 완전 뚫려 있으니까. 그래, 이게 뭐고 이래 됐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이것도 뭐 유상을 굳이. 그런데 보통 저렇게 유다지문을 해놓는 거는 냄새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보조주방을 차라리 하나 만드는데 음. 메인주방이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네. 조금 상황이. 근데 이 주방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주방이 있고 차라리 보조 주방 만들어 놓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아서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런 것도 유산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갑죠 금액이 네, 가격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거는 별로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옆으로 되어 있거나 근데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니까 이게 수입 보면은 이렇게 식탁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네. 예 그런거는 봤는데 이게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이게 있고 보조 주방이 있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아니, 우리도 뭐 워낙 많이 앞, 보시니까 예, 꼭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 건물도 많이 보니까 일반 예, 예, 그렇죠. 음. 여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려요 여기 방 하나 더 꾸며도 되고 창문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유리 벽이나 이런 하셔가고 방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방 리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음... 뭔가... 이게 지금 40평? 네, 43평, 2, 세평 정도입니다. 아... 42세 평인데 방은 세 개. 네, 방세 개. 요즘에는 40평대도 방은 거의 세 개를 뽑죠. 아, 알겠습니다. 예, 8스 타입에도 요새 네개 4개 뽑아요. 네 개로 만들어 주게끔 해놨는데도 있더라고. 음... 드레스로 쓰던지 아니 방으로 쓰는. 네, 그거는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 또 그렇게 가던데. 음, 여기는 또 애기들 때문에 이제 뭐 가는데 이것도 다 유상일 거고. 예, 예 맞아요. 여기도 밑에 같이 일자로 뭐 짜셔도 되고 음, 공간 없는 공간이니까 굳이 안 하면. 음. 그나마 여기 창문이 있어서 좀 다행이네. 예, 네, 맞아요. 예. <웃음> 드레스룸에 창문 없는 데가 있더라고. 많죠. 네. 옷 안에 옷하고 이런, 여기 실외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비 오면 또 꿉꿉하니까 당연히 좀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렇죠. 주부들이 다 판단을 하니까 남편들이야 뭐 여유되마 하고 시작하는 대로 하는 기고아그 실은 조금 넓은가만있는데 이거 조금 아쉽긴 아쉽다 확대인감은 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음. 근데 4 0톤때 아무래도 사는 분들이 꽤 많기도 많았어요 제가 봤나요? 안 봤지? 이거요? 어, 안 봤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네, 이 방은 안 보셨어요. 우측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네. 네,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갔고 좌측에 방 있고. 팔사 A 타입 남서향은 단지 배치도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저 뒤에가 북쪽이고, 네. 요 앞에 보이는 요 라인부터가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남동이고요. 네. 바로 왼쪽은 남서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금 42평 같은 경우는 다 남동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34평은 남동, 남서로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음... 보시면 하늘색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남동, 남서 A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거 요거는 정남향84 b 타입 정남향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총 1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행안전구역 6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비행기는 다니진 않지만 비행 전쟁시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15층 16층이 최상층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다 재개발 조합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고요 네. 이 13개 동으로 봤을 때는 단지가 한 1000세대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주택가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왼쪽은 동대구역, 오른쪽은 이마트 동대구역은 도보로 6분거리, 만촌 이마트는 도보로 4분거리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단지에 보시면 지금 한 동당 한 3m 정도 높이고요 네. 그리고 15층이다 보니까 45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의 조경은 40m 정도의 잔디 공원 잔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양쪽에 놀이터가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1, 2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 저기 동구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지상 1, 2층으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출입구는 따로 표기가안돼 있고요 동대구역에서 들어오는 출입구는 여기 바로 앞에 그리고 동구쪽에서 들어오는 출입구는 저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앞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지상 1, 2층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A 타입 같은 경우는 기존적, 기존 알고 계시는 포베이 구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네, 네. A 타입, 포베이 구조, 방, 방, 거실,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뒤편이고요. 네. 이 옆쪽으로 설명해 드리면, 방, 방, 거실, 방.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정남향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게, 이게 다 B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B 타입이고요. 지금 제일 선호도가 많은 건 a 타입이 선호도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B타입도 선호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B타입의 타워형,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아파트를 보시다가 네, 그렇죠. 일반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넓거든요. 그리고 B타입의 장점은 실외기가 그 발코니 방향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34평 A타입으로 봤을 때 5층, 9층 기준이에요. 계약금은 1 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확장비 20%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796만 원. 네. 그래서 1796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한 날부터 25일 이내 납부되는 금액이 있어요. 요 금액은 1710만 원이고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건 5층, 9층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5, 5억 4200만 원은 확장비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음... 요 금액을 포함시켜야 토탈 금액이 나오는데 토탈 금액은 5억 8천 1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비 포함된 금액이 어, 지금 확장 금액이 3,900만 원이요. 3,980만 원입니다. 네. 네. 확장비가 비싸다고 하시는데 토탈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자, 저희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에요 신세계백화점 바로 건너편이고요. 도보 6분 거리고요. 여기는 애시당초에 일반 분양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고요. 재개발 조합, 여기 포스코디엘로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일반 조합, 일반 조합, 재개발 조합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일반 분양 외에는 들어 일반 분양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유일하게 일반 분양이 들어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디엘로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입주해요 근데 요번에 인상 자제 인상분 4% 타격 맞았고요. 조합원님들은 추가분당금을 내야지 진행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추가분당금 내기로 하고 2024년 5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저희는 2024년 7월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날짜나 아니면 추가분당금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학군 자체는 수성구 학군이 에요 교육시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학군는 초목 2동 제2 학교군이에요. 이 학교군은 여기에 보시면 이 학교군 수성구 전역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만천동하고 저희하고 거리가 인접하기 때문에 황금동이나 황금동 아래쪽에 있는 수성구 사람들보다 저희가 더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성구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근접거리 기준이기 때문에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가 애매모하고 여기 금액을 보시면 요게 지금 토탈 분양가가 나와요. 네. 여기에서 확장비를 포함시키시면 돼요. 확장비는 여기에 112는 996만 원 996만 원 20%고요. 84 A 타입은 똑같아요. 796만 원. 그리고 30평 78은 756만 원이 확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금에 대한 확장비 20% 금액이고요 위에 확장비 확장비 30평 3,780만원 34평 3,980만원 42평 4,980만원이 확장비라고 보시면 됩니 네. 확장비를 이렇게 오픈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네. 보통 분양가에 녹여서 확장 무상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전에 이 분양가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6억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음, 다 준비했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그 금액을 확장비 무상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고 이런 거 따로 들어가게 되면 6억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양가 자체는 여기가 있고요 확장비 포함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고요 1층부터 구간별로 1층 2층 별도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3층 4층 별도 5층에서 9층까지 가격이 동일해요 10층 이상부터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4도 뭐 동일한 기준으로 네, 가고. 84A 타입도 네. 112도 마찬가지로 네. 1층, 2층, 3, 4층, 5층, 9층, 네. 10층까지 구간별로. 구간별로 다 금액이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